고려태조 13년, 930년에 지금의 장기현으로 이름을 고쳤네. 관내에 신라때 설치한 실령산성만리성 구읍성 등의 고대 석성으로 개최했고 조선 후기인 고종 32년에 장기군이 되고, 었 대한제국인 강무 10년에 경주군의 북도면과 남도면을 편입하여 남으로는 경주 양남, 양북까지, 북으로는 현재의 구령포 허묘까지 관장하는 하던, 동해안의 중심이였구나 여기가 현재 포항시장 이강덕시장도 장기면 출신이고 장기 저희가 오래된 것 같은데 산년입니다 연사무소가 있고 아 그렇지 오래된 것 같더라 1912년 교회탑이참 특이하다 109년됐다. 장기주의가 무화과나무 아, 배추도 벌써 많이 컸네 이야 이 도로가로 은행나무를 잘 심어놨다 엄청 큰데 여기까지만 봐도 장기면 마을이 다 보인다 저 봐, 누른 덜판, 덜판 봐라 가을은 가을이다 동문관 일출 동물에서 해 뜨는 것을 구경하며 야이정약경 선생이 징그리네 금거리가 번뜩이며 잔물결이 일더니만 태양 입을 끈 속도 먼지 하나 없네 그려 하늘 높이 솟는 모습 만인이 우러러 보고 노을은 점점점 산을 찾아 흩어져 가네 어찌다 어디서 많이 본 바닷가 풍경인데 일출 장기 동헌 해제 연적 선생이 징그리네 첨봉 우리 겹겹이 외로운 성 둘러싸고 한쪽은 아득하여 눈앞이 탁 트이네 해 뜨는 시간 동헌에 전해지지도 않은 금빛 항아리가 창문에서 솟구치고 보인다 아 드디어 업성 그림이 보인다 야, 장기 농가도 있고, 정야경, 어? 정약용 선생이 지은 거네. 시골 사람 꽃이래야 기껏 하면 장독가에 맨드라미 봉수나 그것이 고작이지. 쓸모없는 석류 붉기가 불같기에 늦은 봄날 옮겨다가 개창 앞에다 심었다네. 우선 정야용 선생이 여기 장기에 육에 와가지고 여기 생활했구나. 그래서 이런, 이런 글도 나, 남기고 그러니 훨씬 나 이렇게 구경하고 무가심고 파에 고추에 뭐 깻잎 없는 게 없네 저쪽에 저 쪽에 정부지도 있고 멋지다 정부지이다는가을이겨울 와야 돼 여름에는 데 가야 기도고저 별로 높지 않은 야산이지만 저게. 생각을 뚜렷하게 이렇게 축조를 했네. 옛날에는 여기 요충지를 했잖아. 동의를 지키는 요충지야, 여기가. 면사무소 말고 이 동네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도 이렇게 잘 만들어놨네. 차로 올라오면 여기다 차댈 수도 있고. 아니, 저기 응. 저기 없었겠지? 앞에 응. 있더라고. 어? 아, 저 안에까지? 여기다 떡밥 나무다. 하늘도 맞고, 이게 텃밭같이 다양하시지 어세요 여기 아로니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저쪽가 평평한 평지니까뭐 아, 저게 성곽 밑으로 이렇게 갈수 있네. 길이, 이 가는 길이고, 여봐라, 생각이 성강이 다 생각이잖아요. 어찌다. 장기읍성 둘레길. 읍성 읍성을 읍성 둘레길이 쭉 조성돼 있네. 이 장기읍성은 지방의 관아하고 민가의 철학지를 함께 둘러서 쌓은 성인데산 정상에 있으면서도 업치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읍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동으로는 외적 부으로는 여진족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토성을 처음 쌓았고 조선 세종 21년에 석성으로 다시 쌓았다고 하네. 성 형태가 타원형으로 둘레가 1440m이며 세계의 성문과 옹성 그리고 치성을 갖추고 있네. 둘레길이 장기면 사무소에서 시작하면 장기읍성길 2.2km 다산 정약용길이 또 1km 있고 아, 여기가, 나트막하게, 이렇게, 이게, 저, 두, 둘레길. 둘레길을 아주 잘 만들어놨다, 운치있게야그 옛날 읍성자리 그대로 이렇게 활용해서, 음, 바로 성각 형태를 그대로 복원해갖고 있네. 아. 멋지지, 그래. 아. 마을도 막 가고 있고. 이렇게 이 산을 이 돌아가면서 이 둘레로 이렇게 사산하네. 이걸 아 여기 한교도 있다. 한교도, 한교도. 어, 한교 너무 엄청 크게, 근데. 장기가 산으로 둘싸이고 살기 좋은 동네네. 어? 이거 예. 뭐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럼이 그래. 어, 이 동네가 참 들어가겠습니까? 살기 좋은 동네다. 그렇게 요 이제 저기 찾아가면 허라빠 꽝 집이 많더라고. 왜 얘가 하가 건지 모르을다 보고 가야커이 선들 아, 네. 여기서 이제 전체 산성이 다 보인다. 응? 저렇게쳐져 아, 있네요. 뭐 거기 어떻게 이렇게 마을이. 어 아, 여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이쪽으로 말이 이렇게 침략에 들어오고? 응? 약탈하고 막 이제 많이 왔겠나. 그러니까 재밌때서는싸우면안 되니까 아예 여기서 딱. 올 달에 사람이 한분안 왔네. 생각을 싸가 여기서 진을 쳐면서 싸우. 사람이 또 너무 풀을 안 되겠다 이게. 아 이거 맨발로 가면 더 좋겠다. 야, 저 억센 술바다. 밥나무 o r r y but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저 무슨 나무는사람 크지.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돌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아 다들 다들 다들 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있다다다 이 성곽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데 동물이 못 올라오지 어? 성곽이 딱 이렇게 뚫어져 있잖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무슨? 이어지지 않았네, 이어지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여긴 이어지지 않게는 거 같지? 응? 이지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뭐, 이일로 일, 일 통행을 할수 있도록. 잘생겼다. 끔하네저 성을 크게 안 쌓았네. 이쪽으로 이렇게. 봐렇게 아니지. 우리 반대편이지. 这个封屋你的封屋 저기 아까 유배지인가 그러네 어이, 둘레구이, 둘레길이 제법된다 이제 여기 끝이네 우리가 저쪽으로 돌아서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왔겠죠. 경사가 너무 처가 너무 힘들었다 경사길이 병사. <웃음> 여러 가리레가 있는데 자기 언니 느 햇빛 왜그로 가는데. 산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산 같은데. 가올라가는 길이 있었잖아. 여기가 좀좀 위험하다. 응? 이줄 잡고 내려와야 된다 있이다렇길 어. 응? 되잖아 여우몰라 왔어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더, 사람 더 살지? 장기, 항조네. 근데 문이 다낀것 같다.